왜? 그래. <웃음> 식도랑 여러분들 근데, 안녕하세요 근데 웃긴건 뭔줄 아나? 네 얼굴은 다 나와있다 애가식도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웃음> 카원재입니다자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죠 원래 주말동안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안왔어 네 그래가지고 꽃들이 다안찐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경하러, 결론은. <웃음> 그러면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공 근처긴 한데, 네. 자, 제가 온 곳은 용종수라는 곳입니다. 네, 왔습니다. 아, 이쁘다. 한번 비가 오니까 날씨도 되게 좋네. 아, 좋아, 좋아. 안돼도 저도 저도 저지 저도 저자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아빠는 음뭐 갈기다 갈기다 니니 먼저 가라 이런 거 맛있게 떡국 드시고 야, 오빠 언니야 이제 좀 찍어줘 나 너무 힘들다 <웃음> 호, 호빵맨 깜나네 아. <웃음> <웃음> 어, 오빠 그럼 그 악당 어그 악당 뭐지 네야이 <웃음> 셀카 모드 이 셀카 이 구도가 제일 낫다. 오우 <웃음> 왜? 시끄러운 여러분들 근데, 안녕하세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네 얼굴은 다 나와있다 아이거아마 어, 그렇게 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시끄러운 <식당> 여러분들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럼 뭐 먹을 건데 오늘? 나는 <웃음> 오늘 뭘 먹을지 한번 어, 볼까요? 어, 어. 제가 며칠 어, 전부터 초밥이 빨리.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 아 아니, 맞나? 가래. 맞나? 그래서 좋은 생각이네. 아니 엄마가 언니 옷 갖고 오지 않을까? 아빠랑? 잘야. 옆. 마지막. 오. 올나니까아예다 찍어도 나니까. 아 아. 이쁘지 지금. 아이, 이쁘다니까, 아 괜찮. 이쁘다니까. 예쁘다. 아 괜찮다니까. 아예 나 원래 입고. 바래누. 요난 바바리 입는 게 근데 바람이 러 춥다. <웃음> 지금 이렇이빡는게 훨씬 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빠.. 뭐라되지 막내동생 오빠 <웃음> <웃음> 아, 막내동생이래 오빠의 동생동생을 맡고있는 동생동생 뭐, 셋째 음. 귀요라고 합니다 너무 거 아니야? <웃음> <기용>? 아. <웃음> 요귀내 아, 머리 왜 이런데? <웃음> 아나 그냥 귀요라 불렀어 어, <웃음> 야, 자꾸 네. 나오고 싶나 셋 <웃음> 네. 어. <웃음> 벚꽃이 보고 싶으시다면 용지 옷으로 어서요도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